안녕하세요. 케유군입니다 남녀 사이에 가장 쉽게 부각될 수 있는 문제가 연락 문제인데요. 사소한 것 같지만 한번 시작되면 어지간해선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문제로 시작해서 다른 문제까지 파생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연락을 요구하는 사람 입장에선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연락을 잘안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억울할 수 있는 연락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락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 어떤 시점에서 연락을 잘안 해주던 사람은요 상대방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그 정도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걸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물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느낌을 충분히 전달해주지 못했던 사람이라면요. 그런데도 내가 연락문제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표현했는데 그것마저도 개선을 못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헷갈리는 부분은요.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나한테 참 잘해주는데 연락에 있어서 만큼은 내 만족도를 다 채워주지 못하거나 누군가 한 사람은 연락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요 연락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서 일 수도 있겠죠. 아예 연락이 없거나 잠수를 타는 행동들은 요 분명 구분주려고 하지 않더라도 요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연락을 꼭 자주 해야 한다, 꼭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은 요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규정짓는 게참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내 상대방이 연락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종종 연락을 해줘야 될 타이밍인데 연락이 없는 것 같아요. 또는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 같지 않은데 답장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손톡이 없고요. 전화를 먼저 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를 찾거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서운한 마음이 들수 있죠. 이렇게 나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늦은 시간에 내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된다든가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없으면 또는 내가 연락을 일부러 안 해보니까 상대도 나한테 관심 없는 듯한 그런 템포로 연락을 해온단 말이죠 이러면요 내 마음속엔 의심과 불안함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내 마음의 상태이지 두 사람의 연인관계를 증명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예전처럼 연락을 안 해온다면 예전만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반드시 식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일단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요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에 노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그 부정적인 것들이 잘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잘안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파생될 수 있겠죠 근데 어찌 보면 그게요 그 사람은 단지 나한테 연락을 좀덜 하는 것일 뿐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은 연락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 기준 자체가 단지 내가 정한 내 마음속의 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어쩌면 내가 바라는 건 그런 걸 수도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것뿐일 거야 라고 말이죠 다만 내 바램은 요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조금 더 자주 해주는 거고요 나한테 관심을 보여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연락 문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요 분명 그 상대방한테 불만을 갖게 되는데요 그 불만의 근원이 요 정말 상대방이 명백하게 잘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요내 마음에 뭔가 불안함이 찾아 들어왔을 때 생기는 거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요 내가 상대방이 더 좋아지게 되면 혹은 상대방의 매력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쏠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그대로인데 내가 몹시 뜨거워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걸 수도 있겠죠 차갑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처럼 내 상대방도 나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라 그런 바람이 생기는 걸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연락해 오는 템포가 너무 길고 내용이 빈약하다고 내가 느낄 수도 있는 거겠죠 만약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고요 오히려 내 상대방을 내가 좀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하루에 한 번이나 두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한테 연락해 오는 그 자체가 요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비록 한 번이나 두번 밖에 안 하는 연락이지만 규칙적으로 나한테 연락해 오는 게 그게 나를 너무 괴롭히는 요소라고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없거든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요내 상대방이 나에게 더 자주 연락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준다면 내 마음이 편해질 거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몰라주니까 나는 속상하고 화나는 거겠죠 그래서 상대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내 상대방은 요 사실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함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요구를 할때 자기를 못 믿어주는 것 같아서 서운할 수도 있고요 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방도 분명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요구를 했으니까 연락을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내 상대방의 마음속에도 연락을 해주는 게 의무처럼 되니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연애 초반엔 정말 좋아서 그리고 재밌어서 궁금해서 연락을 했던 건데 이유야 어찌 됐건 이제는 요 내가 요구를 했으니까 내 상대방은 요 연락을 해줘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몰릴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건요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을 더 자주 해주는 거고요 상대방이 나를 더 많이 좋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명령을 하기보다 요그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해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연락문제 때문에 어떤 요구를 하게 됐을 때내 마음속에 가장 두려운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거나 나에게서 마음이 식었거나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식어 가고 있는 중이라면 떠나려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면요 내 요구 때문에 더 빠르게 분명 쉽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언젠가는 나를 떠나겠죠 반대로 표현을 못했지만 마음은 예전같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내가 요구를 할 때마다 자꾸 의무가 생기는 것 같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나도요. 그렇게 의무를 받은 내 상대가 연락을 해올 때 잠깐은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 그 사람의 진심은 또 결국 받지 못한 게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거니까요. 연락문제의 본질은요. 어쩌면 내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내 상대가 나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좀 안심시켜 줬으면 좋겠고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내 상대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그리고 그 노력이 정말 별게 아니라면 해줄 수 있는 거라면요 조금 더 노력해 주는 모습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니까 불안해하고 있고 그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상대에게 연락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는 노력도 필요할 거예요 또그 정도도 못해줄 거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라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 비난받을 그런 행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요내 상대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적어도 나는 요내 상대방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또 나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고 뜨겁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라면요 자꾸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밀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락이 오면 좋고요 안 오면 그냥 묻어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더 자주 해오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수도 있겠죠 내가 늘 연락에 예민했던 사람 같은데 내가 연락에 대해서 별로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느낌이 든다면 상대방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오히려 상대에게 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어 보고요 나에게 더 다가오고 싶게 만들어 보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 싶어요 썸탈 때 분명 나는요 상대방에게 연락을 요구한 적이 없었잖아요 여태까지 나는 요 상대방이 연락이 자주 오게 하려고 요구도 해봤고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봤어요 그렇게 참 많은 애를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연락문제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동안 싸우면서 해왔던 노력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